안녕하세요. 다이노스입니다. 어, 오랜만에 아케이지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매사냥고원에서 어, 노래의 땅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. 가운데 산이 있는데 요 산을 타고 넘어가서 바로 노래의 땅으로 넘어가는 루트가 있어서 그걸 소개해드릴 거예요. 우선 이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어, 매사냥고원에서 노래의 땅까지 가려고 하면은, 고원에서 등치를 만들어서, 여기 호랑이 등뼈 산맥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, 어, 마하 데비까지 이동을 해서, 여기서 다시 노래의 땅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. 근데 요, 소요시간이 꽤 걸려요. 삥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요거를 이제, 가운데 있는 여기 산을 넘어가게 되면은, 바로 갈 수가 있어갖고, 상당히 많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요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등짐을 만드는 장소는 여기 매산연구원에 이제 주민회관에서 만드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등짐을 만들어서 등짐을 만들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요 여기 맵에 보면은 여기 11시 지역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이 있어요 여기서 타고 올라갈 건데요. 이 방법은 어 차량은 다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. 어 달구지는 네 언덕이 있으면 올라가지 못하니까 달구지는 안 되고 뭐 바트로 아니면 뭐, 뭐 볼프강 아니면 뭐 스트라다 요런 뭐 차들은 전부 다 올라갈 수가 있어서 난이도는 매우 쉬운 편이에요. 이제 요렇게 11시 지역을 이렇게 보시면은. 언덕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있는 어 구역이 있어요. 이 구역을 타고 올라갈 거예요. 이 구역을 타고 올라갈 건데 음 정확한 위치는 여기 어 맵에 보시면 구름길이라고 적혀 있는 요, 요 부분에서 올라갈 수가 있고요. 어 뭐다르게뭐 부스터나 이런거 쓰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앞으로만 이동을 하면은 어 천천히 올라갈 수가 있고요 볼프강 같은 경우에는 어 차체를 끼지 않으면 은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차체에 무게가 있어 갖고 좀 차량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거든요 그래서 골프강을 뭐, 무역용도로 쓰신다라고 하시면 차체는 빼고, 쓰시는 걸 추천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으면은, 옆쪽 돌에 붙어갖고, 이동을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조금만 이동하면은, 바로 노래땅 지역으로 진입을 하게 돼요.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쭉 직진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포 있는 대로 떨어지게 돼서 어 굉장히 난감한 사태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여기서 직진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돌하고 돌 사이에 여기 공간이 있어요. 일로 가셔야 돼요. 그냥 직진하게 되면 아주 그냥 난리 납니다. <웃음> 그래서 이렇게. 이렇게 돌 사이로 지나서 쭉 직진을 해서, 음,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 돼요.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, 운이 나쁘면은 이렇게 끼게 돼요.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, 어, 요 왼쪽 쯤으로 떨어지는 게 좋고요. 이렇게 오른쪽에 붙어서 저처럼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돌 사이 끼게 되니까, 그 점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, 이 돌, 아, 여기 왜 저거 앞으로 가니? 어, 이게 돌, 돌엔 턱이 있으니까 여기 사이로 지나가서 여기서 떨어지면 돼요. 여기서 떨어지면은, 어, 바로 노래의 땅 지역이죠. 어. 네.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가끔은 뒤집히게 돼요. 뒤집히게 되면 이렇게 다시 차를 뒤집어 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길 따라서 어, 가시면 돼요. 여기 보면은 요길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은 비판국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. 이제 저기서 어, 특산품을 판매하면 돼요. 기존에 그냥 길 따라가는 루트에 비해서 어, 이렇게 산을 넘어가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다 라고 하면은 한한 50% 정도까지는 어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서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산을 올라가는 난이도도 굉장히 낮고 모든 차량 다 올라갈 수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알아두시면 은어 굉장히 좋습니다 쉽게 도착을 했죠 어. 이렇게 해서 특산품 판매 n p c 한테 어, 등침을 판매하면 되구요 기본적으로 어, 매산연구원 특제 특산품이 어, 시세 122% 에서 27골드를 하네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신선한 상태일 경우에는 어, 판매가가 플러스 15% 여갖고 그냥 얼추 30골드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골드 정도, 등치만 하나에 30골드 정도 된다고 생각해서 어, 뭐 재료를 직접 수급하는 거다라고 하면 은 어찌 뭐 됐든 팔면 은 이득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재료를 사서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하면 은 수익 계산을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자, 오늘은 어, 매사냥공원에서 노래 땅으로 이제 산 넘어서 오늘 루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저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모르는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루트로 등짐을 판매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간단한 팁들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빠이빠이